네, 여러분, 개박 쳐가지고 틴트 리무버를 지웠는데도 이 핑크 착색은 어쩔 수가 없다. 로맨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착색력. 예예, 예. 제가 정말 극혐하는 그러니까 극혐까진 아니지만 음, 역시는 역시 로맨 선생님들입니다. 너무 지금 예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앵홍앵, 진홍앵! 오늘은 롬앤에서 또 일을 낸 건지 밀크 그로서리 컬렉션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새로 추가된 립 틴트 다섯 가지를 리뷰할 건데요. 쥬시 레스팅 틴트 두 가지 컬러, 듀이풀 워터 틴트 세 가지 컬러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새로운 컬러로 나왔는데요. 그럼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롬앤 쥬시 레스팅 틴트는요, 9,900원이고요. 이번 컬렉션에 28호, 29호두 가지 컬러가 출시됐습니다.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는 13,000원이고. 요 9, 10, 10일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습니다. 립의 케이스를 한 번에 보여드리면 버터와 우유가 섞인 듯한 이런 상아빛 버터 컬러로 케이스가 출시가 됐고요. 컬러마다 다른 케이스의 폰트를 볼수 있습니다. 기존 틴트에 컬러만 추가가 된 건데요. 주시레스팅 틴트랑 듀이플 워터 틴트 제가 다 리뷰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더이 틴트의 자세한 제형이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를 올려드릴 건데 아직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각 틴트 제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시래스팅 틴트는 듀이풀 워터 틴트보다 제형감이 조금 더 두껍고 쫀득해요. 입술에 얹었을 때 무게감이 은은하게 느껴지지만 그 이후에 탕후루 광택이 쫙 올라오는 그런 쫀쫀한 탕후루 립 틴트라면 듀이풀 워터 틴트는 기존 주시레스팅 틴트가 조금 두꺼워서 부담스럽다 너무 진한 광택이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형인데요. 발색도 은은하고 무게도 덜어내고 주시레스팅 틴트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시레스팅의 제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다섯 가지 컬러를 보시면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색 같은 경우에는 어차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고요. 다섯 가지 모두 은은하게 착색이 남는 정도인데 핑크 컬러의 착색이 조금 더 진한 편이에요. 핑크 컬러의 착색이 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입술 착색 때문에 립 틴트의 컬러가 자세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발색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입술 발색도 보시면서 손등 발색도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입술, 손등 둘다 발색 참고하셔고봐주셔요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다섯 가지 틴트 전부 첫 발색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탁해지는 걸볼수 있어요. 구매하시기 전에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서 손톱 발색해보시고 구매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쥬시레스팅 틴트부터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링! 베어 피그. 베어 피그 컬러는 베어 그레이프 컬러랑 피그피그가 합쳐진 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쿨톤 분들을 위한 컬러겠죠? 좀보라보라한 느낌인데? 그라데이션. 풀립으로 발라볼게요. 음. 뭔가 미적지근하게 익은 포도로 만든 와인 컬러라서 저는 쿨 컬러가 막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풀립보다는 처음에 발랐던 그라데이션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예쁘긴 한데요 컬러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화사한데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애기 와인 컬러 느낌이라서 쿨톤 분들이라면 다 좋아하시겠지만 여쿨 겨쿨 상관없이 쿨톤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좋을 법한 컬러인데 너무 예뻐요 도 컬러인데 이 쥬시레스팅 틴트가 갖고 있는 그 제형 때문에 입술은 조금 더 도톰해 보이면서 더 쫀득해 보이면서 촉촉해 보이는 이 텍스처랑 이 컬러가 만나가지고 음 쨍한 것 같으면서도 미지근한 느낌이 있는 오브 와인 컬러? 파파야 잼 발라볼게요. 딱 봐도 웜하다. 아이씨 요거 전에 거 컬러 때문에 파파야 잼이 묻힐 것 같은데? 음, 베어 그레이프 착색 때문인 건지 약간 핑크기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손등에선 요런 컬러인데 지우고 다시 발라볼게요. 파파야 잼 다시 발라볼게요. 강력한 착색일세. 지금 최대한 부비부비를 안 했거든요? 아까 손등에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탁해진 걸볼수 있거든요? 파파야잼 컬러는 첫 발색에서는 살짝 연어, 살구 코랄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컬러가 조금 탁해지면서 살짝 핑크 컬러도 은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웜톤 컬러지만 봄 웜톤분들이 바르시면 진짜 살떡일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예뻐요. 첫 컬러보다 지금 살짝 탁해진 컬러가 더 마음에 들어요. 뷰이풀 워터 틴트 9호 코튼 멜바 컬러 커튼 커튼 발라볼게요 오늘 좀 힘들다 베어픽의 착색이다 말벌 도와주질 않네 여리한 것부터 리뷰를 했어요 코튼 멜바 컬러는 이런 느낌인데 제 입술에 핑크 착색이 계속 물들어 있어서 요거를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컬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튼 멜바 컬러는 흰기가 은은하게 들어간 피치 컬러예요. 살구 복숭아 잼 같은 느낌인데 너무 많이 졸이지 않은 이런 컬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봄 웜톤 분들이 굉장히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개빡쳐가지고 틴트 리무버로 지웠는데도 이 핑크 착색은 어쩔 수가 없다 로맨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착색력 예예 예. 10번 머머 핑크 머머 겁난다 음, 조금 무서운 조금 무서운 녀석이다 아니 얘 그거잖아 그 롬앤 쥬시레스팅 여쿨라 그 시리즈 고놈이랑 똑같은데? 여쿨라 분들에게 굉장히 화사한 여름의 청량한 느낌으로 바를 수 있는 핑크 립이고요. 제가 정말 극혐하는, 그러니까 극혐까진 아니지만 살짝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쨍한 핑크 컬러입니다. 이렇게 제 입술 컬러랑 쫑!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이는 핑크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 테스트가 필요한 쿨핑크 컬러입니다. 여쿨라 분들 좋아할 컬러. 마지막 컬러, 라일락 크림. 오, 라일라. 와, 세상 여리에. 라일락 크림. 밀키해요. 요 컬러거든요. 보랏빛 모브 컬러인데 흰끼가 굉장히 낭낭하게 들어있어서 은은하게 힘뺀 청순한 쿨 컬러예요. 메이크업 여리여리하게 하시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롬앤 밀크그로 소리 컬렉션 다섯 가지 컬러 모두 보여드렸고요. 음 역시는 역시 롬앤 선생님들입니다. 오늘 제몸에딱 100% 꽂힌 컬러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간 컬러는 뭘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진홍윤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